커뮤니티 기능이 예전에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일 때만 생겼었는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구독자 500명 이상일 때 커뮤니티가 생긴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탭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자 수는 5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는 커뮤니티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최대 일주일 후에 커뮤니티 탭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의 시청자층이 아동용으로 설정된 채널은 커뮤니티 탭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가이 링크 주소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